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을 가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대피합니다 몰리는 남자친구님과 함께 작은 비행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휴식을 위해 차를 잠시 세우는데 그만 차가 모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좀비가 다가옵니다. 닉은 좀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없네요. 결국 두 사람은 차 안으로 대피를 합니다. 좀비가 금세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밤이 되었는데도 좀비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후 좀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밖으로 나온 두 사람 phone, right. <웃음> 그런데 갑자기 <웃음> 나타난 좀비는 닉을 <웃음> 멀어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의 상황에 닉을 버리고도 만다는 몰리 비행장까지의 거리는 58km. 하지만 주변은 온통 모래뿐인 사막. 그래도 우선 걸어보기로 한 몰리. 물은 얼마 없어서 아껴먹어야 할 판이고 하루 종일 걷기만 한 몰리는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집니다. 이때 낮에 봤던 좀비가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웃음> 겨우 좀비를 떼어낸 몰리는 바위로 피신을 합니다. 정말 끈질긴 좀비는 몰리에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몰리는 좀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내려와 가방을 챙겨 도망을 가는 몰리. 이렇게 좀비와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행장까지 가야하는 몰리. 그 뒤를 졸졸 따라오는 좀비. 한참 후 빈집을 발견한 몰리는 이곳에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런데 좀비는 몰리의 휴식까지 방해를 합니다. 급한 대로 욕조에 숨은 몰리. 다행히 좀비는 몰리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사방에 가려줄 곳 하나 없는 사막에선 금세 발각되고 바로 뒤따라온 좀비와 맞서 보기로 한몰이 I'm 하지만 닉이 당하는걸생각하면몰이는 포기하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좀비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입니다. 다 끝이 없는 사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건 바로 좀비입니다. 사막에서 구한 고무보트와 타이어를 이용해 좀비를 짐꾼으로 부립니다. 어느덧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좀비에게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는 몰리 멀리. 몰리의 <목소리>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좀비 목적지가 코앞. 이때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몰리는 좀비를 보호하려 하지만 바로 날아온 총알. 좀비도 누군가의 가족. 몰리는 자신의 말을 묵묵히 들어줬던 좀비를 자신의 손으로 저세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신 자신의 딸을 버려두지 않기로 언니 집에 도착한 몰리. 딸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